할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걸 언제나 너를 향한 손짓에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마 그럼 나 언제나 무준 다진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거라고 두 손을 모아기도 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어달라고 마법의 성을 내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 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차유 소중해 함께라면 너무나 소중해 빨리 a l s somebody to love c h u c 는 노란 쳤지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것은 달려가고 있지만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 봐도 멀숙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고백 밑으로. 보는 같아 하늘의 구름이 섬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나나나나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섬사탕이 Yeah Somebody to love